오늘요 이거 어몇 줄기 하나는 청무침하고 하나는 볶음용하고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에 300g씩 아주 이게 뭐야 소금이 아주 범벅이 됐어 이게 소금 무게야 같이 합쳐갖고 너 맞나? 어, 언제 다 먹냐 이거 다이어리 언제 다 먹어? 물에다가 이제 휘쳐볼게요 한세번 아, 정도 휘쳐갖고 따뜻한 물로요 이렇게 이제 담가 놓을 거예요 짠물이 빠지게 여기서 한 30분 한가놓으면 간이 딱 알맞게 빠져요 식초 조금만 넣어갖고 살짝만 데칠 거예요 됐어 식초한번 데쳤으니까 한번 살짝 이쳐야돼이밤바을 놓아야 돼이 어...어일을 돌려깎게 해가지고 이거는 볶음용 이거는 무침용 요거 요 소금 약간 절궈놔야 돼요 이거는 볶음용이니까 소금만 소금만 해도 이렇게 절궈놓고 어, 또 이거는 무침용이니까 소금 조금 넣고 어, 설탕 좀 넣고 식초 좀 넣고 이렇게 무침 놔야 돼요 이거 막 준비할 동안에 이거 절거져야 되니까 고추 두개요씨 뺐어요. 하나는 볶음용, 하나는 무침용 이거를 볶은 데다 넣을 거야. 무쌈, 여섯 장이에요. 이거는 무치는 데다 넣을 거예요. 쪽파 우리 가 농사진 파, 파요. 요새 이제 농사진 걸로 쓰는 거예요, 우리는. 몇개 심어놓고 농사를? <웃음> 농사지. 진짜로 농사하는줄알지 <웃음> 우리 마당에다가 내가 우리 마당에다 조금 심었어요 쪽파 앞에다가 듬성듬성 몇개 심어. 뭐 어쨌든간에 뭐꼭 농사지어서 농사야. 내가 심으면 농사지는 거지. 다 이제 다 썰었어. 됐어. 내가요 이거 마늘 이거 마늘도 빻고 멸치도 빻고뭐 이거 고추도 빻고 그런 건데요 미니 미니 기계요.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요 이거. 이게,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, 안 돼, 잘, 잘안 되더라, 이게. 아, 아 딱고정됐지 내가 할줄잘 몰라, 처음이라. 잘가라네잘 가라져. <웃음> 이게잘 가라지지? 이놈만 갈까? 이놈만 갈자. 이렇게 해서, 이게 빼가지고, 이렇게 딱청소면 돼, 이거. 래서 마늘 둘개 넣고 이거요, 초! 초랑 넣어서 절거 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꼭 짜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거 무쌈 무쌈 해는 것도 꼭 짜야 돼 고추 좀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식초 설탕, 매실청, 소금 약간. 여기 겨자는요 선택이에요. 좀 넣고 싶, 여기 겨자 좀넣은게 나한테 좋더라고. 조금 싱거워서요. 간은 조금 싱겁네.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추가할게요. 조금 넣고 많이. 너무 맛있어. 이거 새콤 달콤한 거 먹으면은 입맛이 확 살아요. 식용유 한 스푼, 또 들기름 한 스푼, 마늘 양파를 좀 늦게 넣어야 줘 돼. 너무 물르면은 그러니까. 고추. 소금 두 분이 안가 <웃음> 똑같아 고수가 안 들어가서 색깔이 이거 깨 소금 한 스푼 맛 다른가 응. 똑같아 고춧가루좀 응. 넣어주고 이거는 새콤달콤하고 보기에는 똑같아도 이거는 기름이 들어가고 그랬잖아 나 응? 이거 더 맛있다 응무친게더 맛있지 응 새콤해가지고 음, 참기름 여기 찍어 참기름 먹는데 정신없었고 참기름 끝났어요 이것도 한번 더 먹어봐야지 어때? 응? 어때? 지금 뜨거워가지고 야 <웃음> 저건 진짜 새콤달콤하니까 음. 입맛이 확붙지 이것도 구수하고 맛있는데 데좀 식어야지 뜨겁다 맛있네 이렇게 요 미역 줄거리를요 어 이게 무침용, 이거 볶음용 나도 헷갈리네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근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침용이 훨씬 더 새콤달콤하니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두 가지를 오늘도 감사합니다